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자, 이게 좀 말이 어좀 길었으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 터티 네이마르, 19 터티 네이마르와 20 노미 네이마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격 보고 19 터티가 좀더 네, 싼데 자둘다 급여를 비교했었을 때 급여는 일단은 1 9 토티가 좀더 일정도 높아요, 일정도 높으면서 자 짧은 패스, 시야 크로스, 뭐긴 패스 이런 부분에서는 어이0 노미가 좀더 높은데 자 민벨 반응 속도 하지만 뭐 헤더라든지 몸싸움 이런 부분에서 뭐1 9 토티가 좀더 괜찮네요 이런 점으로 봤었을 때는 약간 골결도 이쪽이 좀더 높은걸로 봐서는 어..뭐랄까.. 19 토티같은점은 스트라이커 아까전에 네이마르가 스트라이커 어..진짜 호동과 펠레의 후계자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했었는데 스트라이커 아니면 CAM정도로 이렇게 쓰면 될것 같은데 스트라이커로 쓰기엔 키가 좀 덥다 어. 키가 좀 작고 몸싸움도 좀 약하기 때문에 CEM 정도로 이렇게 쓰는 걸좀 적합할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20토, 20토티 노미 같은 경우는 윙으로 좀 쓰면 적합할 것 같은 게 크로스가 일단은 겁나 좋아요 크로스 겁나 좋고 그냥 뭐긴 패스랑 뭐 시야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좀더 20토티 노미가 좀더네 괜찮은 것 같네요 민벨에다가 이런 부분 침착성 어 몸싸움은 좀 그다지 이렇게 안좋지만은 그래도 한번 크로스 보고 속력 이렇게 보았을때는 어 20토티가 좀더 윙에는 적합하다 그리고 다이버가 있고 이런데 어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뭐 19토티가 좀더 어, 좋다고 얘기에는음 근데 19토티가 좀 좋다기에는 2 0 20토티노미가 좀더 괜찮네 유리몸이 있다는게 조금 흠이긴 하지만 은 그래도 윙으로 봤었을때는 크로스란지 이런 부분 되게 좀 높잖아 높고 그 다음에 뭐 점프는 그다지 뭐 필요가 있을까 싶고 어 급여도 일정도좀 낮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20토티노미가 좀더 나은 것 같네요 음 윙으로 쓰기에는 지금 되게 20토티노미가 좋아 자그 다음에 19 토츠 보도록 합시다 19 토츠 같은 경우는 자 가속력 골결 그 다음에 뭐 크로스 야 근데 이런 건 진짜 20 토티 노미가 압도적이다 크로스가 와스테미너 점프 요 같은 경우도 제가 봤었을 땐, 20토티 노미가 좀더 윙에 쓰기는 적합할 것 같네요. 음. 크로스 때문에 진짜 되게 좋은 것 같다. 음. 자, 그대로 계속. 제가 지금 이제 핫시즌을 쓰고 있는데, 자, 핫시즌 지금 쓰고 있는데 괜찮거든요? 근데 한, 오케이 삼카로 보자. 삼카로 보고 이렇게 봤었을 때 크로스 비교했을 때이0 토티 노미가 야 진짜 압도적으로 이0 토티 노미가 좋네. 좋은데 몸싸움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핫 시즌이 그래도 좀 속력과 가속력 이런 거 비교했을 때는 좀 좋아 보이나. 근데 아무래도 야 윙으로 좀 크로스 때리면서. 슈팅 그렇다고 해서 막 골결 좀 다른 시즌보다는 좀 낮아도 이 정도면 되게 좋은거예요 지금 90일정도 되고 슈퍼원한이 정도 뭐 거의 비슷하고 증골슈팅 뭐 이렇게 본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 이게 전혀 나안 좋은게 아니야 진짜 2 0토티노미가저 위에 것도 나쁘지 않으면서 크로스가 지금 압도적으로 거의 좋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진짜 저라면은 돈만 있으면 진짜 이십토티노미로 쓰고 싶어 진짜 겁나 좋아, 지금. 그 다음에 몸싸움이란지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은, 어. 네. 자, 이렇게. 2 0토티 노미가 좀더 좋다고, 어, 생각이 좀 드네요. 마이 윙으로 쓴다면. 근데, 뭔가 좀 돌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봤었을 때는, 핫이 좀더 좋은 것 같아. 음. 핫이 좀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크로스도 솔직히 86 정도면은, 한, 핫캠이 받고 동빛 물결 받아서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된다고 쳐도, 20토티 노미보다는 크로스가 좀 좋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어, 그 다음에 몸싸움이랑 좀 침투 부분으로는 솔직히 핫시즌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리몸 있는 20토티 노미보다는, 어, 저는 하 핫을 선택할 것 같네요. 근데 20토티 노미는 나는 진짜 크로스 중심으로 크로스를 겁나 한다. 진짜 뭐 크로스 좋은 진짜 윙으로 쓰고 싶다. 진짜 그러시면은, 20토티 노미 쓰시는걸 추천드릴게요 진짜 나는 크로스를 많이 때리고 진짜 크로스를 위주로 좀 많이 플레이를 한다 하시면은 음. 아니면 난좀 드리블로 조금 이렇게 제치면서 막 그렇게 한다면은 하스이좀더 낫겠죠 음. 하수로. 하스로 저는... 어... 크로스냐 아니면 돌파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요즘 들어서는, 저도 옛날에 크로스 유저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약간 돌파를 많이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핫이 좀더 좋은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근데 진짜 네이마르 중에서 크로스가 제일 좋은건내 생각엔 이십토티노미인 것 같아 음 진짜 크로스는 진짜 제일이다 2 0토티노미가 그렇고요 자핫 핫이랑 TT 아 진짜 이거 나좀 많이 고민했었어 핫을 그냥 이대로 쓸까 아니면은 그냥 아야 핫이래 TT를 이대로 쓸까 아니면 그냥 핫으로 바꿀까 그냥 고민 고민하다가 핫으로 바꿨는데 핫 지금 제가 잘 쓰고 있어요 음. 핫이 진짜 나쁘지가 않아 얘가 진짜 좋아 진짜 선수분들도 많이 쓰고 되게 많이들 쓰다보니까 사람들도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트, 그다음에 또 네이마르, 티시랑 또 비교를 하자면은, 어 네이마르, 티시랑 이렇게 자 보도록 할게. 요 일단 급여 1종도 낮은데, 어 크로스라는지 뭐 밸런스 이런 부분으로 보고 자 특징 자 봤었을 때는. 이게 급여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해도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저는 어, 하스로 하도록 할게요. 핫 하시 좀더 낫고 그다음에 이제 19A 야, 시세꺼더 비싸네. 근데 더 비싼 이유가 뭐지? 야. 이거는 하시죠. 근데 19A랑 TC 이거 두개 다른바가 뭐냐 라고 좀 궁금해하실 분들 있을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어 이렇게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19A같은 경우는 시야 이런게 좀더 좋네요. 시야 시야 좋고. 끝. 시야 좋고, 끝이네요, 어. 그냥, 티시 쓰세요, 진짜. 시야, 이런 거, 시야는, 일단은, 모르겠다, 어. 시야가 좋으면, 뭐, 크로스도 좋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다양한데, 근데 솔직히 위에게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나고, 밑에 것도 민벨이랑 이런 게좀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솔직히 19A, 쓸 바에는, 어, 그리고 유리몸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TC로 추천드릴게요. 만약에 쓰신다면. 핫사카 쓰나요, BJ님? 들 저는 핫 1카를 쓰고 있어요. 이제 핫사카는좀 이따 살 거고. 음그 다음에 TV랑 비교를 하자면. 급여를 비교하고 봐도. 솔직히, 핫이 겁나 좋긴 하다. 야. 그 다음에 TC랑 또 TV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둘이 오카를 말게 쓴다라고, 아, 오카는안 되겠다. 얘는 한 4카 정도 이렇게 본다라고 하고, 음. 자, 봤었을 때, 어, 은빛 물결로 가자면은, 그래도 TC가 좀더 낫네요. 은빛 물결로 많이 쓴다고 하고 그렇게 적응도랑 비교를 했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음네 저는 TC 쓸것 같네요. 자 TC로 보고 그 다음에 또 18S 하시랑 18S 자 시세 자삼카랑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급여 이차이라도이 정도면 좀좀 좀 많이 큰데 차이가 어 임벨이랑 근데 이 차이치고 이 정도면은 어 차리 어 핫을 쓸것 같네요 네이마은그 다음 농협 농협 한사카 쓴다 치고 자 봅시다 1차이거든요 1차인데 자뭐래 돌파라는지 이 부분에서는 하 19챔스 이번에 새로 나왔죠 챔스 와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하냐 한6화 정도의 가격이던데 아까 5화였나5화였네자 이렇게 보면은 자, 시야라든지, 크로스. 근데 이것보다 훨씬 가격이 높아질 거야, 아마. 자. 골결이랑, 위치선정. 이 정도면은,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유리몸이 있고, 그러니까, 음. 핫이 지금까지는 최강이에요, 진짜. 1 8 a 한 5카? 5카 잡고 보자. 1차인데도 5카 잡고 이렇게 봤었을 때어 음... 네, 핫 이제 라이브랑 이렇게 보면은 라이브 쓰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데 한 7카를 사실 수 있다면은 일단 아 6카 정도로 하자 가격 하고 해서 오카로 하자 오케이. 오카 정도로 봤을 었때 급여 치고 자 이렇게 치고 보면 드디어 이제 맞네 급여 이 정도로 보고 했었을 때야 솔직히 라이브 급여에다가 이 정도 하시다 하면은 드디어 맞네 이제 차이점이 아 유리몸 이딴건좀 많이 아쉽지만은 그래도 네이마르 라이브 진짜 급성미로 쓸거면은 네이마르 라이브를 추천드릴게요 라이브로 많이 쓰실것 같은데 자 굳이 이건 제가 안알려드려도 다들 다 안쓸거라고 보고 이렇게 네 봤었을때 네이마르는 라이브가 급성비로겁나 좋더라 하고 뭐 네이마르 그 다음으로는 뭐 크로스나 크로스로 갈거면은 20토티놈인데 이거 두개는 좀 비교를 했었을때 누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단 둘다 성향이 좀 틀려가지고 그냥 각자 개인으로 이게 더 좋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뭐 이거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알 수가 없긴 해.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냥 개성이 다르니까 어 제가 이거는 비교를 해도 얘기한다면은 그냥 크로스 올리면서 그냥 할거다 게임을 크로스 위주로 올리면서 뭐 돌파도 가능은 하겠지만은 나는 뭐 크로스를 위주로 좀 올릴 거다 하면은 20% 티노미 그 다음에 좀 돌파로 하면서 크로스도 뭐좀 그럭저럭 좀 때리면서 하는 그런 걸로 할 거다 뭐좀 케미 맞추면서 뭐 적응도 라든지 이런 것좀 높이고 이렇게 뭐쓸 거다 하면은 한 네이마르 급성비 라면은 19 라이브 네이마르 음 그렇게 추천 드리도록 할게요